한계가 있는데 <웃음> 무슨 이렇게 한계가 왔습니까? 못해보겠네 <웃음> 얘는 음, 그 수소이온을 네그 주고받지 않으면 음.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니까 딱 지금 요 상황이 돼야지만 한 연기 정의에 속한다라는 거네요? 네음 알겠습니다 아뭐이 정도야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수영액이라는 거는 너무 그렇다네요 꼭 수영액이 아닌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얘네 그게 한계가 없다는 거는 좀큰것 같아요 <웃음> 음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. 루이스의 정의가 있는데, 네. 여기서 사는 비공유 전.